오리 하나에 거의 여섯, 일대 육 갑시다. 어 좋아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나보타시로. 어? 시, 7번님, 7번님 사보하는 거 같아요. 7번님 사보하는 거 같아요. 이거 뭐야? 메뚜기 땡가?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메뚜기 때를 소환하면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죽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시체 쌓기 가볼까? 메뚜기 잡아. 이게 근데 그러면은 아이배 타고 도망갔어야 되는데. 나 도망갑시다. 아하하하. 모래가 계속 랜덤하게 발생하다 보다 어, 내가 쓴게 아닌데 모래가 계속 나오잖아요. 모래가 랜덤하게 발생하는거구나 푸흫흫 <웃음> 잠깐만 다 적겠는데 이러면 이걸로? 모자가 모자가 커서 좋은 이유가 있죠 예 네, 이걸 이 가리면 되기 때문에 모자가 크면 좋은 이유 이걸로 이렇게 가리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근데 포부가 있는거야 네 개를 쌓을 포부 어! 어! 어! 계단에서 막 쏘셨어요. 다들 어디서 죽었다고요 계단에 서요저계단에서요저칼 <웃음> 끝으로 썰거든요. 여러분들 칼 찌르죠. 저 찌르지 않습니다. 슥삭하고 그냥 지나가요, 그냥. 칼 날로 썰어요. 아, 저는 바람으로 썰어요. 칼안 맞춰. 캐고 미션 좀 빨리 깨고 까요캐고니까 선정이 딸이에요. <웃음> 어? 이거 왜안 붙여지죠? 아 이렇게 하는 건가? 좋아요 아 근데 이게 모래폭풍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랬나? 죽진 않겠죠 이거? 이거 이거 아니라 메뚜기 때 폭풍이 죽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<목소리> 제가 그 장인의 집 위쪽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보다 조금 아래 미션하시다가 죽으신 것 같습니다 토끼가 토끼를 쐈으면 안 됩니다 저런.. 토끼가 토끼를 썰었다는 다 어? 저 피라미드 안에 있는데 이쿠님이랑 만났는데 예 네. 4번님 지금 피라미드 그 11시 방향 쪽에 들어왔거든요 방금 어? 어? 11시 방향이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? 이거 죽은 지 오래된 시체거든요? 제가 시장 앞쪽도 토끼 두 마리를 보고 그러고 그냥 오른쪽에 옥시 하나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토끼 하나가 죽어어요저 3번님이랑 7번님이랑 같이 셋이 있다가 3번님이랑 같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저는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쿠님이랑 만났어요 그 4번님은 피라미드를 왼쪽에서 들어갔어요? 네? 3번님? 네? 4번님이랑 피라미드 올라갔었어요? 뭐냐, 4번님이랑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 건 봤어요 음, 어, 왜냐면 제가 피라미드 위쪽 입구로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? 4번님이 그러면 은 아래쪽 입구로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, 마이크가 끊기는 건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여튼 그러면 4번님이 일단 유력하겠네요, 그쵸? 8 번님은 좀 미션하는 것 같죠? 위에 미라, 위에 미라, 위에 미라 있어요, 미라 있어요. 미라 어떤 사람이 4 번이신 거죠? 위에 있을 거예요. 네, 위에 이 위에 있어요, 바로 위에. 별로 안 빠른데, 내 미라? 어, 온다, 온다. 미라 혹시 속도 점점 빨라지나요? 아니요, 똑같아요. 그래요? 별로 안 빨라. 어, 잠깐만. 칼 있으면 싸워요, 칼. 아, 칼 없어요. 근데 이거 잠시만요. 아까부터 계속 3명만 보이거든요. 3번님이랑 8번님이랑 이 저랑 이렇게 세명밖에안 보이는 거 보니까 한명 죽은 것 같아요. 내려가죠. 네. 자, 2번님 좀 네. 듣고 내려가자. 내려가자. 이거 종 치면은 잡을 수 있긴 한데. 자, 저 앞에 누구 있나 보다. 어, 어, 앞에 누구 있나 봐. 나, 네, 앞에 누구 어, 있, 밀어봐 있어서. 오우, 씨오에 이기죠. 이기죠. 이기죠. 얘기죠 이기죠. 이기죠. 이기죠. 이기죠. 이기죠. 기 이기죠. 예, 이거 이가 쫓아가지고 좀 쳤고요 그 사이에 6번님이 죽었네요 혹시 6번님 보신 분 있나요? 못 봤어요 저도요 저도 못 봤어요 나도 못 봤는데? 6번님을 <웃음>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2번님 온거 말고는 없었어요 혹시 2번님이랑 4번님이랑 어디서 봤었어요? 왜? 저는 4번님 못 봤거든요 아예? 제가 이번 판 하면서 4번님이랑 6번님만 못 보고 나머지는 봤어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4번님이 6번님 잡은 거 같거든요 전 아닙니다 음... 전네 자꾸 날거는데 누가? 의심스러워의심심 나무, 심돼사본 4번. 완전 사본인데?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수상해 당신. 완전 사본. 지금은 아, 미션을 못해요. Pay a m i s 거기 미션 s s i o n in no. Pay a mission in no. Pay a mission in n 아. Pay a mission in no. Pay a m i 거거든요 n 이 일부러 말하면서 미라 소환한 거 같은데. 올 올라가자 피피피피피피 우리 우리 8번 님 제불로 바히자 <웃음> 아, 근데 <3번님> 뭐... <웃음> 이거 4번 님 만든 거 같아 너무. 면될같 미라 없을 어어, 네. 뭐, 먼지 있어요. 어 먼지 있어. 어요 죽었다. 여기, 여기, 여기 시체 있어요. 시체 있어요. 시 있어. 시체 있어. 이거 잡을 수 있는 게 4번 님밖에 시체가 피라미드 위쪽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피라미드 중앙 쪽에 아 미라인가 보다. 8번님 미라 온다고 올라오지 말라 해가지고 다시 내려갔거든요. 아 미라한테 죽은 건가? 네, 저를 쫓던 미라는 제가 킵하고 있어요. 2명이에요? 미라가? 아, 완전 4번 같은데? 너무 4번인데? 내 왔을 때 미라가 아니라 4번님이 그쪽으로 갔거든요. 4번님이 썰고 간거 아니에요? 저 그쪽으로 안 갔는데요. 아, 진짜 4번 달고 싶다. 전 아직 배에 있는 데 있어요. 잠깐 미라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뚫고 지나갔지? 아니, 나 진짜 아니에요! 아니라고? 그럼 누구지? 아니라고? 어? 진짜 아닌데? 아, 누구? 아, 8번님이다 이런 거 진짜 아니네? 어 아, 근데 진짜 아니네? 오리다! 8번 오리다! 8번 오리다! 8번 오리야요 8번 오리 100% 진짜, 100% 100% 8번이다! 아닌가? 8번... 맞지 않 아닌가? 아, 4번님 근데 너무 의심됐어 일단, 얼른 종좀찾고 아누구서 그래서? 저는 1번님이랑 3번님 두 분이 이게 저는 전턴도 그렇고 전전턴도 그렇고 미라 됐고 방부처리실 근처 뺑이 돌았거든요 쭉 근데 두 분이 완전 같이 다니셨으면 사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8번님 같아요 거의 1번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3번이면 진짜 소름일 것 같긴 해 3번님이면 너무 소름일 것 같아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3번님은 거의 붙어놔... 두분 조금만 더 이야기해주세요 완전 붙어있었던 건 아닌데 3번님은 시체랑 거의 멀어진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체 옆에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었고 3번님은 그래서 8번님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 다셔도 됩니다 저 탐정이고요 아 미라 뭔가 괜히 했네요 저 혼자 뺑이 괜히 들었네요미란테다 죽었어야 했네 3번 찍을게요 3번 찍을게요 <웃음> 호합 작당한 아! 것 같아 아! 이거... 1번님은 어 아 진짜 설마 3도 설마 아 진짜 설마 와아 와, 와 소름이다 전 너무 억울 쏠까 하다가 안쌌는데 와아 와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 온몸에 <웃음> 심지어 암살자야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이 몸판에 어나 미라가 죽인거예요아 이게 미라가 죽인거여가지고 티가 안난거군요 끝